네저는내관랜다 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진화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기능들 중에서 조금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자동차의 옵션들을 몇 가지 알아보는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아주 유익한 기능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보의 페드스트리언 에어백 보행자와 자동차의 충돌 사고시 가장 심각한 머리 부상은 보닛 패널 아래의 단단한 구조와 또 앞유리의 하단 가장자리 그리고 A 필러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볼보에서는 보행자 전용 에어백을 최초로 개발했는데 차량의 저변에 7개의 센서가 있어서 자동차가 물체와 충돌을 하게 되면 에어백이 터지면서 보닛을 10cm 정도 들어올려서 보행자에게 완충 효과를 주고 또 앞유리 하단과 A 필러 부분으로 에어백이 터져서 역시 보행자의 부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탑승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배려한 기업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지 두 번째, 메르체데스 벤츠의 매직 비전 컨트롤. 현존하는 대부분의 차는 워셔액이 분사되는 부분과 와이퍼가 분리가 돼 있어서 워셔액을 분사하고 나서 와이퍼로 닦아주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시야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는데 벤츠의 매직 비전 컨트롤 기능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을 했는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분사구를 와이퍼에 만들었고 그로 인해 워셔액이 뿌려지면서 동시에 닦아내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이물질을 빠르게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워셔에의 사용량은 기존보다 최소화하게 된 거야 한 개당 가격이 무려 우리 돈으로 12만 원이 넘는다고 해 세번째, 두가티의 탑 스피드키 정식 명칭은 두가티 베이론으로 열쇠 가격이 3만 달러로 3,300만원이고, 열쇠 분실시 엔지니어 공인비 포함 우리 돈으로 1억까지 청구가 된다고 해요 그래. 한가지 독특한 것은 키가 메인키와 스페셜키로 두 종류이고 대시보드의 키홀에 메인키를 꽂게 되면 최고속도가 342km로 제한되고 그 이상으로 달리고자 할땐 운전석 왼쪽 아래 문턱에 마련된 전용 키홀더의 스페셜키를 꽂게 되면 최고속력 모드로 전환이 되고, 베이론 데 내부의 시스템이 차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게 되면 스포일러와 차체를 낮춰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게 되고 최고속도가 407km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혼다 오디세이의 혼다백. 100. 혼다백은 승합차인 오디세이 모델에 적용된 내장형 청소기인데 후방 화물칸 측면에 내장되어 있고 커버를 열어보면 그 안에 노즐과 함께 3m가 넘는 호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차 안을 구석구석 청소를 할수 있게 돼 있어.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도 최대 8분 정도 작동이 되고 엔진이 작동되면 재충전이 된다고 해. 그런데 2013년 뉴욕 모터쇼에서 홍보되었던 이 편의품목이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는지 2014년 정식으로 출시될 때는 진공청소기 사양이 사라졌다고 그래 다섯 번째 아우디의 캠핑 텐트 아우디 텐트는 아우디 모델 중 SUV 모델인 Q3, Q5, Q7의 테일 게이트에 적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 세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 기존의 텐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공기를 주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가격이 우리 돈으로 240만 원 정도니까 상당히 비싼 편이지 여섯 번째, 아우디의 GLOSA. 이 기능은 단적으로 말하면 운전 중 적색 등의 자동차의 정지를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인데 아우디 차량이 신호에 접근하면 4G LTE 데이터가 연결되고 신호 등을 모니터링하는 교통관리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신호 정보를 수신해서 차량의 현재 위치를 체크해 녹색 신호 등이 켜져 신호가 바뀌기까지의 시간과 통과할 수 있는 속도 권장 사항을 계기판에 표시를 해서 적색 신호에 정지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야 마지막 일곱 번째, C-U-C-D. C-U-C-D는 다른 게 아니고 차업차득의 영어 이니셜 약자로 현재까지 차업차득 영상을 애정을 갖고 보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앞으로도 자동차 관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갖춘 노력하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2021년 경축년을 맞이해서 뒤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가벼운 내용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고 노력하는 뉴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갈랜다. 수고했어, 봉비요